나 쳐다보고 있어 내가 계속 뒤에서 괴롭혀가지고 윽골 어? 응. 골반을 끌어내리는 동작 먼저 하고 동작하세요 여기서 오른골을 반 앞으로 밀었다가 척추 무너지지 않게 골반을 게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하둘 <목소리> 다섯 번 하실게요 엄마 보고 다섯 옆으로 나라니 머리을 구해 려서 오른손 바닥으로 발뜨는 그대로 탈 올라 그대로 여기서 지금 나 쳐다보고 있어. 내가 계속 뒤에서 계속 그러지. 윤선아, 뒤야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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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, 아,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찢어 엄마 다리 찢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엄마 다리 찢었다 찢었다고 진짜 지 엄살아 엄마 다리 찢었다니까 아 분설아 아, 다리 찢었어 아니 어떻게 도와아봐 아야 아, 아, 아, 다리, 다리. 이또 오고 달랑가 아니라 이언 n 이 나타들라는 게 아니라 같 r 놀고 이야기할 여기가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가십시오. 아우. 아, 나공대 아, 나 아, 호흡 통해서 눌주시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포물러로 꾹꾹꾹꾹 한번 둘러보실까요? 아우! 아우! 너무 아파요! 진짜! 진짜! 아우! 선생님! 아파로 선생님! 선생님! 한번 한번 주시면 아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툭퇴이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